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홍반과 자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홍반은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출혈이 된 상태라 붉어 보이는 거고요. 자반은 출혈이 된 상태라서 멍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홍반과 자반을 구분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그시 눌러보거나 문질러보는 것입니다. 홍반은 눌러보았을 때 잠깐 하얘졌다가 복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자반은 아무리 누르거나 문지르더라도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병변 부위와 피부의 경계를 잘 확인해보세요. 홍반의 경우에는 병변 부위와 피부의 경계가 불명확한 반면 자반은 피부와의 경계가 명확한 편입니다 셋째, 색깔입니다. 홍반은 비교적 분홍색을 띠는 반면에 자반은 명확한 붉은색 또는 보라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보셨을 때내 증상이 자반으로 오신된다면 빠른 지 전문적인 의료진에게 진단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